말과 같은 뜻으로 보면, 14페지 둘째 줄에, 14페지 둘째 줄에 보면, 지금 이 경가운데 부처님이 들어간 바 정인이 일체법을 파하여 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무소득은 여기서 말한 개무자산과 같죠. 아, 일체법은 달제 삼매와 같은 말이고 여기서 달제 삼매 산매. 모든 삼매를 통달한다. 토를 그냥 쉽게 달라면은 달제 삼매 산매, 모든 삼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통달하여 그렇게 쉽게 달면 그렇게 달아도 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은. 모든 산매를 통달한단 말이죠. 통달, 통달하고서 어떻게 되느냐. 통달했어도 통달했다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통달했다는 그 상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제대로 통달한 게못 되기 때문에 그런 상이 없는 경우를 개무자생이라고 하지요. 통달을 하되 통달했다는 상까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이 밑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옵니다 밑에도 보면은 1 2페이지에 보면은 금강산면은 첫째 줄에 부처님이 말씀 가사되 둘째 줄에 TV페이지 능히 모든 법을 관천하되 또한 이 관천함을 보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야토로 봐도 별로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래오를 내가 훑어 보니까 여다 그냥 쉽게 가려면은 어, 달제 산매가 개무 달제 산매 모든 산매가 다 자생이 없음을 통달한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쉽기야 쉽지만은 그런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산매가 다 공한 걸로 통달한다는 그말뺏기는 안 되고 단 자성이 없다는 말한 산매 자성이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 모든 산매를 통달하여 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산매를 통달한 그 자성까지도 없다 통달한 것까지도 떠난다는 그 말로 그렇게 하려면 하야토가 나와요 먼저 상공수자 바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라고. 밑에 보면 은그 문장하고 일제법을 파하여 일제법을 파하여 그 일제법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삼매를 통달했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장하고 같이 연관성이 되는 걸로 본다면 그냥 하야토로 봐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삼매로 하여금 능이 자착을 떠나니. 산매를 통달했다는 그게 남아있으면 그 집착심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도에 깊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되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한 도리라요. 그래서 저산매로하여 저산매랑은 모든 산매들이죠. 금광산매가 유력이 대단히 높은 산매거든요. 등각 불지에서 얻는 산매라요. 금광산매하고 수능원산매는. 그래서 산매가 대단한 산매이기 때문에 이 금광산매가 모든 저산매로 하여금 능이 자착을 떠나게 하니 산매를 얻었다는, 통달했다는 그런 집착까지도 떠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의 성능을 가진 것이 금강산매다 말이죠 유시 무혈세 이로 말미암아 걸림이 없을세 이 걸림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산매를 다 통달했지만 통달했다는 자성까지도 없어가지고 모든 산매로 하여금 자착을 떠나니까 자기 집착이죠 자신의 집착 그걸 떠난 그 자체가 바로 무예죠 걸림이 없잖아요 벌써 집착이 있으면 걸리는 게 있지만 집착이 없으면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걸림이 없음을 말미암기 때문에 무예란 말이죠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예 두 글자입니다 하음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체무예인이하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온갖 것에 걸림이 없는 그런 도인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참 불보살들이죠. 도인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의 길로, 한 길에서 생사를 벗어났다. 그래서 온효대사도 저 선산 낙동강 강가에 무회암이라는 암자를 지가지고 계셨죠. 온효신님이 그건 조석궁에 드나든 후회 아마 그랬을 까요 네, 초치건데. 무해함은 그때 온효신님이 그 무해함이라는 암자를 짓고 거기서 조금 계셨어요. 저 무해를 온효신님이 굉장히 좋아한 문구죠. 이 걸림이 없음을 발매함을 세.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얻기 때문이다. 건강산매를 통해서 건강산매의 그 통달한 힘으로써 걸림이 없는 자제를 얻는다. 자제란 말은 자유자제 그것도 내나 우애와 같은 겁니다. 남에게 예속당하거나 소속당하거나 구속당하면 자제가 아니잖아요. 예속이 없이 소속을 남에게 소속을 떠나서 구애가 없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해라고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은 영,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요? 노예같이? 노예는 자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것이, 쫄병은 자제가 없지요? 상관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제가 없지. 왕쯤 되면은 자제가 있죠. 옛날에 그와 같이 자제를 얻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해서 성명은 이와 같으니라 금강 산매 제목을 해석하는 것은 그와 같다. 그래서 그, 먼저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 산매를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끝난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성명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어, 간별이 남았죠. 구패지 제일 끝줄에 먼저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 산매를 해석한다 해 놓고 먼저 금강을 해석한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성명요. 뒤는 간별이다. 그렇죠? 먼저는 금강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하고, 뒤에는 또 금강 삼매, 이게 이제 감옥입니다. 한매를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금강을 해석한 데서 둘이 있죠. 첫째는 석이라고만 나왔죠. 석이란 말이 구체적으로는 성명입니다. 뒤에는 간이라고만 나와 있죠. 구페지 끝줄에는 간. 그런데 밑에 보면은 별자까지 더있죠 그래서 이 성명이 지금 마친 거요. 여기까지 성명은 그와 같으니라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다음에 간별할진 대한 한 것은 이 이제 과목이라요. 다음이란 두 번째 간별 과목이다간별이라는것구 구분을 짓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죠. 간택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한 거죠. 다음에, 다음은 두 번째 감옥이라서 간별할진 된. 그런데 구패지 첫째 줄에는 아니,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석자와 간자만 말했죠. 선석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글볼줄 알면 은 글자 한자 있더라도 저, 저, 저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둘이 있으니 간별에도 또 둘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 감옥에도. 아까 성명에도 있었죠? 성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명에도 두 가지가 있었죠? 성명에 두 가지는 과목을 한다면, 파제의 전 재정이죠? 여기도 둘로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성명에도 역시 두 가지요 첫째는 어,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으니 파제이요 제2를 파하고 아까 저우에서 적었잖아요 두 번째는 천재정이라. 이건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 이제 간별에 대해서만 남아있어요. 천간 정해라. 천이란 말은 1번이란 뜻이요. 먼저는 정과 해를 구분하고. 또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정을 또 구별한다. 이 별자나 이 간자는 같아요. 간별한다. 글자로 쓸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별에 가서 두 가지요. 간별할지 인데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래서 오토를 달아는데 간별 간 정해라 해도 되고 정해를 구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죠.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다음 뒤에는 어 다른 정을 간별한다. 그다음 것이 몇째 줄 넘어가서 있죠. 문임이라 그걸 이제 정해를 구분하는데 문답으로 밝힙니다. 금강반야와 금강산매를 산매 다 금강이라고. 이름을 했으니, 산매를 토어 달면더 낫죠. 금강과 금강반야와 금강산매를 다 금강이라고 이름했으니.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했죠. 또 금강산매경에서도 금강이라는 말을 다 썼잖아요. 금강반야에도 금강이 개입되어 있고, 금강산매에도 금강이라는 말이 그게 들어있으니 어떠한 차별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별을 부분을 지금 지어달라는 그 말이죠 그까지가 있는 말입니다 금강반야하고 금강산매하고다 금강이라고 했으니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해운호대 해운이라서는 그걸 해답한 겁니다 답을 하드풀이하드 해석하여 이루드 이저 아, 해와 이 정이 바로 이 차별이 되느니라. 저 해와 이 정이 차별이 있다 말로. 금강반야라고 한 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저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는 금강산매니까. 저는 해다 이거요. 금강반야는 해를 말한 거고. 이차 자는 여기 산맥형이죠? 금강산맥형. 여기는 정이다 말이오. 그게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삼매라는 그 자가 바로 정 아닙니까? 삼매가 정의 뜻이 더 강하거든. 이게 바로 삼매를 달리 말하면 어, 정입니다, 정. 그것이 차별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해석하고 또 금강 반야는 인과에 통하고 금강 삼매는 과지에만 있다. 여기는 인과에 다 통하죠. 여기는 과에만 금강반야는 왜 인과에 다 통하냐면은 인은 보살이고 관은 부처 아니요? 금강반야는 보살도 닦아서 금강반야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금강반야를 성취해 가지고 금강반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보살에게 다 통해요. 인은 보살이면 관은 불이거든. 그래서. 인과에 다 통한다. 처음 닦을 때가 인이죠. 보살도, 관은 부처. 성취할 때가 관요. 성불할 때. 그래서 금강반야란 그 말은 보살도와 부처의 그 성취한 인지와 과지에 다 두루 통하고 금강삼매랑은 인지에는. 처음 것이 이제 보살도 발심할 때는 금강 산매가 성취가 못 되고 나중에 집지 등각 이상 부처가 될때 얻어지는 그 산매이기 때문에 과외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과외만 한정된 것이다. 그러면 금강 산매가 범위가 좀 좁죠. 금강 반야는 두 군데 다 통하는데 금강 산매는 부처의 과지에만 통하니까 그게 다르다 그 말이죠. 또 금강반야는 인과 과에 통하고 금강산면는그 지위가 과지에 있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그건 두 번째 해석이죠. 또또 또 하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또 하면 이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제3색이죠. 또 반야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갖추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책연이며 용이며 형상이 관앱이다 말이야.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금강반야는 뭐냐면 그 자체는 굳다 말이야. 금강이 견고한 거거든요. 단단한 쇠 중에도 제일 단단한 쇠가 바로 금강이니까, 체견이고, 용이고, 그 작용은 굉장히 예리하죠. 금강이 모든 보석이나 모든 철물을 다 부수고, 떨벗어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예리하죠. 요즘에 칼 가는 것도 금강석으로막 갈죠. 윙행 돌리면 칼되면 은 칼이 대번 갈리죠. 그래서 그 작용이 예리하고 또한 형이 관협이다. 이건 자체와 작용과 형상이죠. 형상이 높고 좁다 말이죠. 그림을 나는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보지. 이런 식으로, 금강은, 넓고 좁은 게 있죠. 금강저 봤죠. 인도에 가니까, 금강저 수도 없이 수, 철물전보다 더 많이, 금강저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팔죠. 손에 쥐는 거, 양쪽에. 금강 철태도 그렇게 생겼어요. 손에 쥔 쪽은 작고, 또, 이쪽과 저쪽은 퍽, 퍼져가지고, 넓고. 그러니까, 관이란 말은 없단 말이고, 또 좁단 말이고, 그래서 금강, 금강저, 금강저를 지금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완전히 금강저의 형상을 말한 거라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금강 반야 바라밀경에서 진제 기에 진제 3장이 금강을 해석할 때 그런 해석도 했기 때문에. 진제삼장보다 오효대사가 후배 아니요? 오효대사 진제삼장 번역 기신론이나 다른 금광명경이나 다 보셨잖아요? 그분은 양나라 때분이고오효대사는 당나라 때분이니까칠라때 그런데 근거를 두고 지금 해석한 겁니다. 오효대사가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산매 금강은 다만 결지만을 취했다. 이 금강산매는 견과 이두 가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관해이 빠졌죠. 이건 빠진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금강산매는 음이가좀 비교적 넓은 의미가 좀 부족하지요. 부족하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등 그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산매 건강은 다만 굳고 예리한 것만 취함이니 체견과 용이 둘 뿐이다 말이죠. 그와 같이 차별이 되는 이라. 그러니 형상 관여법은 왜 없느냐? 어째서 없습니까? 금강 삼매는 예? 금강 삼매는 형상 관여법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금강적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금강산매는 완전히 마음의 국한에서 말한 거고 그렇다면 은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어, 온효신이뭐 해석이죠. 왜 여기는 형상관해이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없다고 했느냐는 그건 온효신님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저기도 뿍뿍 유계되면서 왜금강산매도형상관해이 있다고 해도 될 건데, 왜안 되느냐? 왜 형상 관협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유게 된다면 그건 할 수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대사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금강산매는, 바로 형상 관협을 또난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바로 마음어 대각의 경지에서 등각, 요각의 경지에서 마음에 거든 정의니까 거기는 좁고 넓고 할게 없다 말이죠. 아직까지 그 대각을 완성 못할 경우에는 뭐가 좀 불안전하니까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완성이 된그 과지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거든. 대소우 상을 떠났거든. 관협부 상을 떠났다는 말이죠. 인지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과지에서는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 되기 전에는 차별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가 되면 은다 차별이 없어 똑같아요. 아미타불이나 석가불이나 약사불이나 청불한그 자리가 똑같아요. 부처님이 뭐. 차별 있는 게 아니라요. 부처 되기 전에 중생계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등각 다 차별이 있지만 은 부처 자리에 가면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거든요. 형상은 그것이 크고 작은 거 위에 높고 예를 들어서 위에 관하고 또는 중간에 협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죠. 또 아래가 높고 이런 따위가 없어요. 금강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대소상을 떠난 등각의 요각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요각 자리를 지금 말한 거죠. 거기까지 해서이자 그게 끝났습니다. 정해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때는 여정을 구별한다. 나와 있잖아요.